안녕하세요. 오늘 장인을 만나다. 어이 기술 하나로 50만 골드를 벌어서 레무리어 서버로 넘어오신 분이 있는데 어 어떤 내용인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뭐 비법 같은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캘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아 여섯 가처음에 아무튼 사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낚시에 관한 거고요. 네 여기 네네. 계신 켈란님은 낚시를 통해서 50만 골드를 버셨대요 그래 가지고 와 아까 라이브에서 어떤 분은 진짜로 50만 골드를 번 분이 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어, 일단 켈란님을 통해서 오늘 낚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웃음> 네 지금 낚시로 먹고 사는 켈란신 이라고 아이디가 아이디로 음. 그 뉴월들을 하고 있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아니 근데 평소에 정말 낚시만 하세요? 네 낚시만 8 시간? 하루에요. 네 아니 그럼 육십랩은 어떻게 찍으셨어요? 어, 낚시로 4 5오랩을 찍고요. <웃음> 네 <웃음> 나머지 네. 거는 그냥 메인캐 조금 하다 보니까. 아 잠깐 근데 낚시를 어떻게 사실모래볼치고 경험치를 그렇게 많이 주나요? 경험치요? 아니 경험치를 그렇죠. 경험치가 적진 않아요. 아 저도 그래서 그냥... 그서...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 작은 물고기는 한20 주고 네. 그 다음에 좀 중간 물고기는 100 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사이즈 별로좀 틀리거든요. 고급은 150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전드리를 잡으면 550까지 줘요. 한 마리 e 근데 그게 좀 낚시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인 거죠? a z i s are o p e 그 t 그러니까 그냥 그냥 네. 어... 어, 아, 그 the people who are open to the p e o p l 올렸어요. are open to the people who are o p e 잡아도 네뭐 레벨보다 네. 몬스터 레벨이 낮으면 경험치 막10 이렇게 줄 때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물고기는 백뭐0 5 0 0까지 주면 엄청 많이 주는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낚시가 메리트가 있다. 아, 아 근데 생각 안 했어. 아 레벨업은 생각도 못했네 진짜. 네그 정도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낚시라는 거 자체를 그러면 조금만 소개를 해주실래요? 물멍이 있듯이. 낭몽도 있단, 있거든요? 네그 해안가를 바라보면서 그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웃음> 노을도 바라보고 네. 또 어떤 해안가는 오, 오, 오로라가 있어요 어, 네 오로라를 좀 감상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위에 <웃음> 들려오는 막 새소리 네, 새소리 이걸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낚시할 수 있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 아, 이게 그...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낭만을 낚는 거였네요. 그렇죠. <웃음> 그래서 할수 있는 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잠을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 저도 어제 하다가 좀 졸... 졸았어요. 네, 숙면이 필요하면 낚시를 네. 하라는 말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불면증 치료까지. 지금 저희가 뛰어가고 있는 데가 낚시 스팟을 한 군데 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이 핫스팟이 꼭 있어야 되나요? 어, 핫스팟이 어 지금 보면 3티어 짜리 핫스팟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핫스팟 지금 별 네. 1이랑 1이랑 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네. 3티어 짜리는 4티어 물고기만 나와요. 어... 거의 확률적으로. 네. 그리고 상자도어 1티어에서는 거의 한개 정도 나오는데 네. 2티어는 한, 패드가 세, 3개 세 정도 나오는데 3티어부터는 6개 네.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상자 모기도 되게 좋고 또 핫스팟이 최고 좋은 게 이게 그 캐스팅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 핫스팟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15초 최대 30초 후에 캐스팅이 돼요 음... 근데 핫스팟은 무조건 3초에서 5초 사이 이게 시간 효율이 달라져 버리네요 그렇죠 또 미끼를 넣으면 미끼를 하잖아요 그럼 핫스팟에서는 네. 1초 네. 그리고 핫스팟 아인 지역에서 미끼를 넣었을 때는 10초 네. 10초에서 15초 이렇게 또 달라져요 아... 그래서 핫스팟이 있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숙련도 올릴 때는 이게 하숲파 찾기보다는 그냥 네. 그한 숲에서 좀 뭉쳐있는 데가 있어요. 두개 정도 이렇게 뭉쳐있는 데 있거든요. 네네. 거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바다에 아무데나 계속, 계속 낚시를 하는 게 추천드려요. 음..네. 근데 어쩌다 이게 낚시인이 되셨나요? 디어디에서 어, 그렇죠. 제가 북미에서 44래까지 키웠어요. 네네. 처음에는 40래까지 키우면서 메인 캐도 해보고 서브 캐도 해보고, 어, 그다음에 뭐 컴퍼니 들어가서 전진도 해봤는데 컴퍼니 들어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선전 해보니까 죽기만 하고, 네또 메인 캐 하니까 목둘만 세고, <웃음> 네 장비를 맞추는데 돈도 없고, 네, 네.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흥미가 없, 없어질 때쯤에 어떤 피 j 분의 영상을 실시간 영상을 보고 아 이분은 엄청 재밌게 하시더라고요아네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하게 되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호주 서버로 옮기게 됐어요 네네 옮기게 됐는데 또 때마침 캐릭터 생선 장에이 돼서 함께 갈수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서비나 클릭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어그 낚시하는 캐가 있잖아요 중간에 아 그렇죠 한 20레벨쯤에 하는 네, 게 있죠 하는 게 있죠. 그고 낚시를 하니까 그 서버가 사람이, 그러니까 신서브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 낚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다리 아래 핫스팟이 있잖아요. 네, 레인 그 네. 하다 보면 낚시기 하다 보면 네. 해보니까 빨리빨리 잡히고. 음. 레전드로 물고기를 주더라고요 아 그때 전설 물고기를 드셨구나 네 그래서 그거의 기점으로 어? 이거 대박인데? 라고 하면서 경매장 가보니까 500원에 파는 거에요 이런 사람들이 <웃음> 네. <웃음> 아 이거 500원이네 하면서 500원을 어떻게 보는데? 면서 이걸 많이 잡으면 나도 돈을 벌수 있겠다 네. 근데 심지어 경험치도 550이나 줘서 레벨업도 되네? 네 그래서 했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낚시 영상을 찾기 시작했죠. 음. 외국인들이 낚시하는 거랑... 한국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네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찾다 보니까 정보도 좀 얻게 되고, 아, 낚시 수년들을 우선 많이 올려야겠다. 우선 올리면, 이제 나도 전설 물고기를 잡으러 갈수 있는 강태공이 될수 있겠구나. 네네.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음, 아, 전설불고기 먹은 게 계기가 되었던 거네요 그때 500원의 돈 맛을 봤던 게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아, 그렇 이제 그러면 이 낚시에서의 매력은 또 돈으로 연결이 되는데 네돈 네,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지금 하스팟으로온 곳이 바다란 말이에요 네 바다 네 근데 이, 제가 들었어요 그 뭐, 바다 낚시가 있고 뭐, 민물낚시가 있고 낚시찌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네. 이런 거랑 연관해서 뭐 낚시하는 방법이나 루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지금... 혹시 제거 하면 공유가 되나요? 잠시만요. 네네. 네, 지금 띄워놨어요. 아 지금 보시면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리고터 7시 지역이거든요. 네네. 이곳 지역이랑 지금 살짝 위로 올라가면 어... 여기가... 윈드 지역이죠? 네네. 윈드 지역에서 3시 방향에 지금 이렇게 포인트 두 개가 있어요. 네네. 보시면 여기 보면 강과 바다가 이어진 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는 아예 그냥 바다고요 네. 이런 데서는 민물지도 사용할 수도 있고 네. 어 바닷지도 사용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찌를 사용하게 되면 대상 5종이 갈리게 돼요. 아아. 내가 민물찌를 잡았을 때 윗물묵고기가 잡히는 거고 네 바다씨를 잡았을 때는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이제 흩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찌를 쓰면 뭐가 좋은 거예요? 찌를 쓰면 지금 보시면 제가 찌를 어, 쓰게 되면 찌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네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 음... 여기 보면 찌보면 피싱하고 옆에 스몰 스몰이라고 l l small small small s 잡을 때아 네. 작은 물고기 small small s m a l 다음에 얘는 미둠이라 l l small s 잡을 때 지렁이 a l 쓰는 거고요 네 small small s m a l 저 small s m a 그 l small s m 라 l l s 는 a l l s m a 더 높은 확률로 물고기가 잡히는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어, 물고기 네. 사이즈별로 그거였구나 네 사이즈별로 아. 그 다음에 이런 미디엄 부스터는 똑같이 그냥 공간 아, 사이즈 아 전혀 몰랐어요 이건 와. 근데 그렇구나. 보시면 네. 이걸 씨를 쓰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 레전드리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거든요 아그그 그 사이즈 라지, 미디엄, 스몰 애들 중에서도 또레전더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니까 그러니까 레전드리 물고기도 스몰이고 미디움있고라지 네. 사이즈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같은 호스더라도 네. 음... 미디움 사이즈 하면 나바가 떠버리고 스몰 사이즈로 하면 막 글로드 물고기가 있거든 또따로야 네. 그러니까 그 종류가 따르게 잡히, 아... 잡히는 거예요. 아찌를 쓰면은 더 네. 좋은 그런 물고기가 잡힌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네. 보면 확, 확률이긴 한데 지금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위에 위에 미끼들은 민물 낚시예요. 강가나 네. 호수, 냇가 이런데 폭포에서 쓰는 미끼 종류고요. 아래는 이제 바다 낚시할 때. 그럼 바다 낚시터에서는 아예 민물 미끼를 쓰면 안 잡히나요? 아 잡히긴 해요. 잡히긴 하는데 대상 어종이 안 잡혀요. 음, 아 대상 어종이 안 잡힌다. 랜덤 형으로 막 잡히는 거. 잡히긴 해요, 그냥. 그 대상 어점에안 잡힌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제가 가오리나 청새치를 잡고 싶어요 네아 청새치도 좀큰 사이즈로 잡고 싶어요 네 그러면 라지로 된 미끼를 써야겠죠? 음 근데 민물 라지로 하면 청새치가 아예 올라오질 않아요 아 그렇구나 가오리도 안 올라오고 음아 알겠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또찌 민물 낚시, 바다 낚시할 때또 찌가 연관이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 낚시하는 방법도 좀 듣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뭐 튜토리얼 해보면 아는 것도 있고 영상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혹시 좀 네. 낚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혹시 터득하신 그런 게 있나요? 효율적인 방법은 네. 우선 최대한 멀리. 어, 네. 낚시대별로 이렇게 거리별이 있거든요. 네. 낚시 내가 어, 좀 티어가 일 티어의 경우에 좀 어차피 거리가 별로 안 돼서 가까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멀리 멀리 할 수, 할수 그러니까 티어가 높을수록 멀리서 낚시를 할수 있거든요. 네. 낚시를 하게 되면, 난, 저는 한 삼십 미터 정도. 오, 어, 어, 네. 이게 삼십이 미터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이게 딱 캐스팅을 하고 이게 끌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게이지가 뜨잖아요 녹색에서 네. 이제 빨간색까지 네. 한번 당겨봐요풀로 한번 당겨보고 얘가 이제 힘을 안 쓴다 때가 있거든요 아네 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세 번에 그냥 낚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항상 같은 그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힘을 좀 저항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나요? 그니까 러 현실 낚시를 보면 물고기 네. 힘쓰잖아요 <웃음> 네네네 힘 쓰고 막 우리는 이제 땡겼다 풀었다 땡겼다 풀었다 하잖아요. 네. 이건 거의 비슷한 작용 아, 같아요. 게 아. 개발자분도 그 의도에서 만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힘센 애들은 저항을 많이 해요. 네. 네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이제 저항을 별로 안 하긴 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면 한번 쭉 당겨보고 얘가 힘이 있다 없다 우선 확인을 해요. 네. 캐스팅이 별로 없네? 뭐 한번더 땡겨봐요. 네. 어.. 반항도 별로 안하구나. 이 정도까지 두번 하고 마지막에 한번 그냥 쭉땡겨봐려세 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세 번에 그냥 캐스팅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까이 붙어요. <웃음> 네. 그리고 캐스팅도 그냥 멀리 안해요. 그냥 가까이쓸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커리가 짧은 막도 물고기는 이제 힘을 힘을 막줄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얘는 작은 물고기를 힘을 안줘 밥이 이렇게 맥, 맥시멈이 커지고 뒤로도 가요. 아, 네, 네, 네. 이렇게 멀리 사게 되면 뒤로 후, 후진하는 건 없거든요. 어. 아. 멈춰 있는 거지 후진이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몇 번을 해도 게이지 때문에 계속 이렇게 캐스는 계속, 계속 해줘야 돼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 아 그러네요 근데 가까이서 큰 물고기 잡혔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게이지 계속 계속 빨간색으로 계속 이제 왔다갔다 왔다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아무리 해도 이게 안돼네 <웃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 가까이 캐스팅했는데 큰 목격이 잡혔을 때운전이 멀리서 캐스팅을 해라? 네 항상 멀리서 캐스팅해야지 세 번만에 끝나는 거야 캐스팅 음 그렇군요 네 이게 진짜 낚시 수용도 올릴 때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왜 그냐면 네. 1분에 10마리를 잡냐, 1분에 3마리를 잡냐 음. 이, 이 차이거든요. 근데 네, 이 하스팟에서 해야 되는데 얘좀 네. 낚다 보면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어, 그때는 핫스팟은 네네 되게 두 종류예요. 네 상자를 하스팟이 그러니까 나없으는 상자를 초반에 빠르게 다 획득을 했을 경우에 하스팟이 없어지고 네. 아니면 30패. 4번을 아. 했을 때 네. 이게 하스팟이 없어져요. 네. 근데 세 사람이 하스팟에 동시에 던졌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번씩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럼 하스팟이 없어지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루트를 또 짜서 이거를 이동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신만의 루트 내가 원하는 대상에 어종이 나오는 ]까?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그 보시면 스타피쉬라고 있어요 혹시요 네네 불가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가살이 이제 물약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거는 구하기 쉬운데 이건 낚시로만 해서 얻을 수 있는 재료라서 그러니까, 네. 다, 그러니까 다른 그것도 이제 대체가 되지만 스타피쉬를 했을 때 이제 개수도 뻥튀가 더잘 되고 그런 게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요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팔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급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줘서 금액도 어느 정도 경매장에서 챙길 수 있게끔 아, 네. 네, 그런 대상 고정을 찾아서 루트를 짜야 된다 루트를 짜는 거죠 어그 아, 그리고... 루트를 짤 때는 혹시 뭐특 네. 같은 게 있네요 루트 짤때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음.. 이게 어디서 뭐를 낚은다기 보다는 어차피 말했잖아요 미끼로 대상 오종을 음, 네. 구하는 건데 핫스팟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별 하나짜리는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쿨타임이 존재해요 네. 별한 개짜리, 별두 개짜리는 30분에서 40분 음, 사이로 네네. 별 2가 쿨타임 존재하고 별 3은 거의 한 1시간에서 90분 사이로 쿨타임이 존재해요 가 그러니까 최대 어, 90분까지 생각을 하고 루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 별 3짜리를 하면 한다면요 네. 그래서 루트를 잡을 때는 90분 정도의 낚시를 할수 있는 <웃음> <웃음> 그런 루트를 짜서 한 바퀴 계속 짜... 도는구나 예, 네, 그러니까 90분짜리 루트를 잡으려면 지역을 한세개 정도 이동을 해야 돼요. 아, 음, 그리고 어, 모바트에 안 맞을 수 있는 루트를 또 자, 자신만의 길을 또 개척을 네. 해서 낚시를 하시는 게 포인트죠.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낚시를 했을 때 낚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낚을 수 있는 거요? 네 이걸 낚아서 어쨌든 뭐 경매장에 팔고 어쨌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음... 그런 것들 중에 좀 기억 좀 눈에 띄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어? 저는 신기했던 게 네. 상어를 낚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상어요? 네 상어 네. <웃음> 상어를 낚으면 그 상어의 이미지가 올라오잖아요 상어가 아, 네그 네. 네, 상어를 올렸을 때그 상어가 좀 멋있, 멋있게 생겼거든요 어... 그래서 이 상어를 낚았을 때 되게 좋았는데 근데 상어가 바다에서 안 나오고 네. 그 어, 바다와 강가에 만나는데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그것도 신기했어요 어 바다에서 안 나오는 게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쵸 바, 바다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바다에서 안 나오고 그 호수는 아닌데 그냥 네. 강 줄기랑 바다 물이 만나는 그 사이에 이렇게 루트에서 나오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다 네. 낚시에 좀참 묘미는 현실 낚시 볼 거예요. 참치를 잡는 거잖아요. 다랑어, 천새치 네. 네. 이런 게 되게 멋있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음. 근데 천새치 포인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아무 바다에서는 또안 나오거든요 이게요. 음. 근데 이걸 잡갑 하야지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아 어쨌든 경험상으로 자신만의 루트를 짜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대 부분은 같은 어종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징어, 광어 이런 연어 이런 것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거의요. 네. 근데 이제 가오리, 붕어. 그다음에 뭐 청새치, 상어 이런 특이한 물고기들은 어떤 특정 지역을 가서 낚시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음. 재미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물고기 말고 상자 같은 것도 나온다면서요? 네, 상자가 나오죠. 그 상자를 한 아, 300개인가 모아오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 상자, 300, 네. 네, 이걸 네. 여기서 같이 까보려고 이렇게 모아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상자도 <웃음> 한번 같이 까보려고 네. 왔어요. 오기는 좀. 네. 아, 이 상자, 네. 상자에다 네.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이랑 함께 같이 상자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아실 거예요. 상자에서 한 번쯤은 상자를 낚아보셨으니까. 네네. 상자에서 뭐 광석이나 보석이 나오겠지? 네. 네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수도 음... 있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뭐 모아봤어요. 네네. 300개를 깠을 경우에 뭐 보석이 어느 정도 좋은 거 나오는지 아니면 광석이 어느 정도까지? 오, 그 어, 네아 궁금하네요 이게. 궁금한. 그러니까 그래서 환상? 네. 그래서 만약 운 좋게 보이드가 나오면, 어 보이드가 여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것도 광석이잖아요 아, 그러 네. 광석이니까 그런 운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 그럴 수있겠네요네 사실 저한개 먹었어요 아 이미 먹었어요? 네와 <웃음> 궁금해 하시겠지만 되게 상자에서도아이 극악의 확률로 나오한하는구나 이런 근한 지금 네한번 해볼까요? 어네 한번 가보죠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한번 해본적이 없어서 네. 근데 지금 마을로 한번 가야될수도 있어요 지금 네네 인배창을 다 비우고 나서 아네 그럴까요 그 마을로 네경비장 앞에서 하는게 제일 좋거든요 네 어느 마을로 갈까요?